밥은 절국? 여기네. 저 지하철 음. 내리자마자 바로 있네. 아 네! 아 이거 좋네요. 따뜻하다. <웃음> 여기는 5천 4이라고 해서 5데이원는 저기만 있는 거예요. 입구는 저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사박스 쪽로도 입구가 될수 있고 다음 출도 입구가 될수 있어요. 여기만 봐도 되게 좋은데? 아, 택배 받고 하는 거구나. 사실 네. 아, 저도 택배가 많이 와가지고 내 걸로 다될거 같은데. <웃음> 여기로만 받는 거예요 택배는? 네 맞습니다. 아. 오. 여기는 무신사 스튜디오거든요 말을 좀 작게 해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사무실을 좀 알아보고 있어 원래 집에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요즘에 거의... <웃음> 웬만하면 집에서 찍으려고 했는데 제가 맥북을 사고 난뒤로 굳이 집에서 편집을 안 해도 돼가지고 리프레시할수 있는 그런 카페에 가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 소리가 좀 울리게 한다 그래서 아 나도 공유오피스를 한번 써볼까 해가지고 무신사에 한번 연락을 해봤어 혹시 스튜디오 혹시 수... 한번 구경할 수 있냐고 근데 와봤는데 커피 무료지? 스튜디오 뭐 대관 할수 있지? 성수역 4번 출구 바로 앞에 있지? 아이거 진짜 써야 되나 왜냐? 이것도 엄청 나간단 말이야 고정 비용이 그래서 아직 고민 중이긴 한데 이렇듯 모든 거를 구매하거나 결정을 할때잘 따져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신발은 고민 없이 바로 구매한 신발이거든요 바로 이 살로몬 에보니 모델 사실 이 제품은 정가가 26만원인데 저는 바보같이 이 제품을 34만원에 <웃음> 크림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리셀 가지고 샀는데 왜 이걸 그렇게 구매를 했냐면 살로몬 모델 중에 요, 요 제품 이 제품이 제가 진짜 예뻐가지고 아 이거 사고 싶은데 막 40만원 50만원 넘어가니까 리셀가가 어라? 겉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재입고 됐나 싶어가지고 그냥 구매를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다른 모델이었습니다 아무튼 얼떨결에 구매하겠된 제품인데 이 제품은 보시다시피 고호텍스에요 고호텍스 고호텍스 소재라서 제가 기존에 신어봤던 XT6 모델이랑은 착용감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좀 차이점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조금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살로몬 ST6 6 기본 모델입니다 지금은 못 구해요 지금은 단종인 상태라서 못 구하는 퍼플 그레이 컬러 제품인데 이 기본 모델과 고텍스 모델 이게 외관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오랜 기간 신어봤을 때 꽤나 큰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목소리도> <미안해서> 사진 네. <보기> 머리 자르고 나왔는데 구독자분 만났습니다개여우시네 기본 모델은 여기 소재가 메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발을 감싸는 그런 억제는 느낌이 없는 굉장히 부드러운 메쉬 소재로 되어있고 고호텍스 모델은 고호텍스 의류를 입어보신 분들은 아실텐데 좀 단단하고 딱딱한 느낌이 있어요 그런 소재감이 이 신발에도 좀 적용이 되어서 실제로 신었을 때 발이 조금 꽉 조이는 느낌이 있어요 크게 불편하진 않았는데 뭔가 그런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소재에서 오는 그런 착용감 그래서 이 사이즈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텐데 보통은 우리가 최소 1업에서 뭐 2업 정도는 하라고 하잖아요 저는 300 사이즈까지 신어봤습니다 진짜 크게 신어봤는데, 왜냐면은 좀큰 사이즈들이 세일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거를 샀었어요. 근데, 제가 신어봤을 때 너무 크게 신어버리면은 뒤꿈치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살짝 위쪽에 와있어 신발이 인체공학적으로 이렇게 곡선을 타기 때문에 뒤꿈치의 위치가 불안정하게 되면은 착화감이 좀 불편한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크게 신는 것보다 정석으로는 살로몬은 딱 1억 평균적으로는 1억을 추천드리고 고텍스 모델은 조금 더 조이는 느낌이기 때문에 뭐 1.5억 정도 하면은 크게 불편함 없이 신으실 수 있을 거다 띵동 띵동 아 실례하겠습니다 이거 네. 찍어도 되나요? 어디까지? 지금 되나요? 아 이거 좋은데요? 나 오늘 사무실 보고 왔잖아요 무신사 스튜디오야 여기, 여기 오니까 무신사 스튜디오 찝밥되는데 이거는 <목소리> 거머님들 거머님 생일선물 이것도 술쟁이 이거는 준순이 호수님 그다 드렸죠 이거? 호수님 새로 구한 사무실입니다 여러분 좋죠? 저거 저거 산거 아니에요 저거? 케이요요? 저 내가 추천한 거? 네최 대통령님 명상 보고 샀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리얼? 네 이거 괜찮죠 근데? 송영이 구매 전화냐고 <웃음> 지리던데요 닭가슴살 캐리어 <웃음> 오늘은 신발까지 네. 요거 호수님 저, 저 따라 산거 아니에요? 네제 <웃음> 거는 이겁니다 짜잔 먹어달라요 <웃음> 아니 이거 없어요? 이거 말려 들어가는 거 없어요? 어, 발을 이렇게 넣잖아요 네. 신발 신는데 그러면은 혀가 이렇게 말려 들어가 그래서 얘를 이거 빼줘야 돼 이렇게 이게 진짜 킹받더라고요받 때라지 킹... 아, 기존 모델은 신발 혀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안 내려. 이렇게 안 말려 들어가고. 근데 고어텍스 모델은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가 계속 말려 들어가요. 왜냐면 하 살로몬의 매력은 딱발 놓고 퀸레이스로 조여 가지고 바로 움직이는 게 그게 살로몬의 매력인데 이 혀를 한번더 잡아 당겨 줘서 자리를 잡아 줘야 한다는 게 조금 큰 단점이었습니다. 제가 신어 봤을 때 아니 사람들이 코디를 엄청 물어보는데 올블랙 살로몬은 코디 안 물어보는데 이렇게 컬러가 좀 어느 정도 배합이 들어가서 어 ]가요? 맞아 그래서 좀 어려워 하는 것같더라고제제 음... 제 코디부터 설명할까요? 네. 저는 일단 제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디젤 배갑바기 이런 카고 팬츠에 되게 잘 어울리고 특히 요즘에 파라슈트 아. 그런 바지 많이 나오죠. 나일론이나 턱 잡힌 네, 턱 잡힌 바지 거기에 살론이 되게, 되게 잘 어울려서 그래서 맞아. 요즘에 사람들이 더 찾고 있지 않을까 음. 실제로 브랜드 룩북에서도 되게 많이 신기더라고요. 맞아요. 이번 브랜드 룩북 도에싹 둘러보니까 응. 파라슈트나 이 카고 팬츠가 없는 브랜드가 없어요. 트렌드는 트렌드다. 그래서 무시할 수 없었다. 호수님 어떻게 입으셨어요? 저는 일단 생지 대림을 입었어요. 저기, 저기 나오시네. 생지 대림을 입었는데 어 급발진하지 마. 급발진 <웃음> 진정해 진정해 저는 후드 파카를 매치해서 캐주얼하게 딱 풀어봤는데 생지 데님과도 잘 어울린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게 모이프의 생지 데님입니다 아 모이프, 모이프 거예요? 네, 그냥 생지 데님인데 벨트 하나만 달리니까 팔로몬이랑 되게 자연스럽게 느낌이 되더라고요 미니 벨트가좀 약간 아웃도어 느낌이 니까 디테일이 있구나 약간 좀 바스락한 후튼 자켓을 입었는데 DPL이에요? 이거브 그랜드 이름을 공개 안 하겠습니다 <웃음> 저의 팀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데님이랑 매치할 때는 상의는 조금이라도 그런 유틸적인 느낌이 느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 복포로 매치하고 싶으면. 정답은 음... 없지만 그냥 그렇게 했을 때 안정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캐주얼하게도 입을 수있다면꼭 나일론이 들어가지 않아도 라이론을 어, 공집할 필요 없다 이 고프코어 룩이라는게 아웃도어 제품을 일상생활에 믹스 매치하는게 고프코어거든요 사전적인 의미가 물론 살로몬이 고프코어 룩의 좀 대표적인 그런 신발이긴 하지만 꼭 살로몬을 신었다고 해서 흔히 알려져있는 그런 고프코어 룩으로 굳이 매치를 안해도 된다는 점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제 채널이 개성을 중시하고 본인 스타일대로 매치를 하는걸 항상 권장을 드리기 때문에 저는 뭐 이런 바람막이에 뭐 카고 팬츠 이런걸 신는데 또 여러분들은 여러 여러분 스타일에 맞게 뭐 청바지에 신어도 되고 대신 좀 캐주얼하게 입고 싶으신 분들은 이 컬러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힙한 느낌이 납니다 주황색 컬러라든지 좀 아니면 베이지 컬러 그런 모델을 고르시거나 아니면 XT4나 x t e s 같은 좀 캐주얼한 모델을 고르시는 게좀 너무 고프코 느낌이나 스트릿 느낌이 싫다면 그런 쪽으로 알아보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저는 여기서 좀더 아웃도어 무드를 주기 위해서 백팩을 네. 매치를 해서 유치성을 가져갔다. 음. 아 근데 확실히 이탑 소재로 나와 있다 보니까 어. 이 무드가 그냥 더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가방 하나 매치해주면 또 괜찮죠? 저는 진짜 이렇게 입고 다녔는데 굳이 막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아니면 스타일 입는 입는 것보다 진짜 그냥 이렇게 입고 다니. 근데 제가 따로 살로몬 콘텐츠를 찍진 않을 것 같아서 여기서 좀제 소신을 좀 살짝 말씀드리면 살로몬 곧 끝난다고 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음. 근데 제 생각은 네, 저는 유행이나 트렌드를 좀 다르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트렌드는 뭔가 하나의 흐름 같은 거고 유행은 진짜 이게 하나가 빵 떠버리는 덩크 봉거래, 뭐 조던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유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진짜 너도 나도 다 찾아다니는 살로몬은 솔직히 대중들이 신기에는 운동화라는 인식보다는 뭐 등산화 못생긴 신발이라는 그런 인식이 강해서 뭔가 그 간당간당한 선을 계속해서 타고 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기능성 신발이기 때문에 또 니즈에 맞으시는 분들은 유행에 상관없이 신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제는 유행보다 취향이 우선시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살로몬이 그래도 당분간은 계속 갈것 같아요 이게 어찌 됐던 기능성 기능성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행이 끝나도 찾을 사람은 그 용도에 맞게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행이 안 끝날 가능성도 너무 높다 그래서 이런 신발로 소개해드렸던 그 스투시 에어팬이 그 제품은 솔직히 적극 추천드리진 않았어요 적극 추천드리진 않았지만 이 모델은 코디에 자신이 없으신 분들도 좀 힙하게 아니면 좀 포인트 줄수 있는 올블랙으로 있더라도이 그레이 컬러, 화이트 컬러로 포인트를 줄수 있는 신발이기 때문에 코디 꿀템으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블랙, 화이트 아니면 뭐 이런 퍼플 좀 다양한 컬러를 다 신어봤지만 이 친구만큼은 진짜 질리지 않는 것 같아요. 어, 솔직히 말해서 배색이 깡패잖아. 어, 너무 예뻐요.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2월의 신발로 소개해드린 살로몬 XT6 고텍스 블랙 에보니 모델은 적극 추천드리는 신발입니다. 이거 아, 그래서 네. 왜 샀냐면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집어가더라고아 진짜요? 비싼 건가요? 이거 술집에서 17만 원에 탑니 오! 좋네. 오늘 응. 어떻게 한잔 해야 되겠네요. 응, 해도 되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진짜. 최통경님 응. 염색? 드세요. 연색하셨어요.